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매뉴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뉴얼은 스케이트보드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로 버티면서 가는 동작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매뉴얼은 제자리에서 알리없이 하는 매뉴얼의 팁을 알려드리고 알리해서 매뉴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의 중요한 점은 몸의 기울기 입니다 몸 밸런스가 이 스케이트보드의 바퀴 위에 있어야 돼요 중심이 이박퀴에서 앞쪽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면은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이박퀴 위에 딱 있어야 됩니다 매뉴얼 연습할 때몸 중심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중심이라 함은 이 중심과 이 중심도 있지만 이렇게 앞뒤 중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여기에서 매뉴얼 을할때 몸이 이렇게 허리가 숙여지거나 몸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허리를 숙여 보겠습니다 못 버티게 되죠. 몸 중심이 이 중심과 이 중심과 앞뒤 이 중심 다네개의 방향이 전부 다 중심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매뉴얼을 잘할수 있습니다. 최대한 집중을 해서 중심을 잘 잡는 자세를 만들고 발이 가장 편안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 매뉴얼 발 자세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놓습니다. 테일 끝에는 아니고 태일서 살짝 들어온 자세 그리고 자세 낮추고 팔 벌리고 중심 잡기 편하게 여기서 버티는 거죠 처음에 너무 어려우면 봉 같은 걸 잡고 연습해 보세요 그럼 중심 잡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고잘 되면 봉에서 손을 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매뉴얼이 되면 알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매뉴얼은 사실 주행하면서 연습하는 게더 쉬워요 거리를 본인이 잡아놓고 거리를 점점 늘려 나가는 쪽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빠른 속도에서도 매뉴얼을 해보고 느린 속도에서도 매뉴얼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리를 해서 매뉴얼을 할 때는 팁이 있는데요 일단 알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알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보드를 알리를 삭제하면 이렇게 서게 되잖아요 이 알리를 앞발을 더 밀어 줘 가지고 보드가 몸보다 조금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알리를 할때 평소 알리보다 앞발을 더 많이 밀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드를 그러면은 중심이 약간 뒤로 가니까 매뉴얼 하기 편해요 제가 옛날에는 매뉴얼 할때 알리를 한 다음에 테일을 누른다 라는 느낌을 했는데 그렇게도 되지만 보드를 앞발을 좀더 많이 밀어서 앞으로 보내는 게 매뉴얼 하기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웃음>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기술이 있거나 잘 안되는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제가 강좌를 만들어서 올리거나 잘 안되면 스케이터를 초청해서라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